뭐야 뭐야 뭐야 뭐야 <목소리> 핵스데요 <쓰는데요? 목소리> 뭐야 가치님 핵스는데요? 건초로상캐 이건 좀트치드론 잡아 오씨발깜짝 <목소리> 권총으로 삼킬. 뭐? o last op standing. Op e l i 이아아야안 아니 사할까요여 로비로 다들. <웃음> 아 뭐야? 나터려줘 아, 진짜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그다 죽어 있어요? 뭐야? 아, 아, 아, 아, 아,